비투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 셋, 넷, 뭐, 오,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두리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? 또 <웃음> <웃음> 나나님도 어머 세상에 비투핑크 비투핑크 아, 그렇죠. 아니 근데 이 이름 진짜 좀잘 지은 것 맞아요. 같아요 잘 어울리고 네.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활동이 그래도 네. 비슷한 시기에 또 겹쳐서 그러니까요 또 반갑더라고요. 아, 근데 딜레마, 근데 딜레마, <웃음> 딜레마 딜레마 딜레마 <웃음> 딜레마 아 너무 창피해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 <웃음>